대해서 배워볼건데요 네. 관계사인데 이 관계사는 단세가지만 네. 확인하면 돼요 먼저 관계사는 누구를 네. 꾸미죠 네. 명사를 수식해주죠그리고이 아, 네. 관계사는 혼용사의 역할이해요 네, 이 관계사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우리가 지 많이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와 네? 관계조사가 있어요이 둘의 차이점이 뭐죠? 일단은 관계대명사는 네? 주어나 부처가 무조아요 아. 왜냐하면 네,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관계 부사 같은 경우요 부가적으로 네? 붙이기 때문에 뒷문장을 완벽해야 돼요. 와.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다르게 주어나 네? 동사가 와야 돼요. 이렇게 네. 네. 네, 말하는데, 이제 관계 부사는 네, 전치사 플러스 위치이기도 한데요. 어, 네. 그면 여기서 질문. 위치는 관계 대명사 아닌가요? 라고 네, 네. 물어볼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위치는 관계 네. 대명사이지만 앞에 네. 전치사가 있으면 관계 부사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주의를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와신고, 네. 이렇게 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와신, 그, 관계 대상자든 관계 부사된 관계자잖아요. 둘다 어떻게든 간에, 관계자는 N을 식 명상을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네. 여기다 명상을 시켜주겠네요? 네. 아니요. 아. 이게 와신 쪽 굉장히 자기, 특이한 나이. 아, 근데 그래. 이제 이 친구는 관계사이지만 네. N을 식합이 않아요 그무서맞 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와주는 관계 대명사니까 또 주어나 목적어가 없겠네요. 네. 이건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첫 번째로 알아냈어. 그래서 그 관계사가 이제 영상 수집하는 미소파 되고요. 관계, 네. 관계 대명사 관계사가 관계 네. 대명사와 관계 부사 이렇게 확인하는 게두 번째로. 그럼 세 번째가 뭔가요? 이제 물어보시죠. 네. 네. 관계사 그리고 네.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 네. 관계 대명사는 전화부터 수집해 주지 않겠죠? 없지 않은죠 했죠? 그렇다면은 관계 대명사가 셀라 셀로 문장 있죠 그럼 그래서 네. 네. 이 명사를 주어나 목적어가 있는 자리에 대입을 시켜서, 일단, 네. 관계된 명사가 다른 거고, 네. 빠져있는 주어나 목적어에 그 명사를 붙였을 때 네. 해석이 되는, 지 네. 네. 그게 아 핵심 포인트, 아 그게 포인트군요. 때문에 와우. 와우. 와우, 진짜 멋있다